만원대 적당히 센스있고 받는 사람이 정말 정말 기분 좋아할 것 같은 나이대 있으신 분들한테 선물하기 되게 좋은 되게 저렴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되게 감각적이고 어, 너는 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100이면 100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5월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선물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선물을 카카오톡 기프티콘 이런 걸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 영상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친구들한테 선물을 정말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흔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받으면 되게 되게 잘쓸수 있는 조금 센스 있고 흔하지 않는 걸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좀 가격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제품부터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줬을 때 반응이 완전 좋았던 그런 제품들로만 정리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오센트 퍼퓸리니 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에서도 되게 여러 번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인데 실제로 이거 제가 되게 여러 번 구입을 해가지고 제차 안에도 놓고 방 안에도 놓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엄청 선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100이면 100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좋은 게 얘가 이거 하나에 7,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보시면 은 이렇게 디자인도 너무 감각적이고 예쁘고 이게 향이 한세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 가지 전부다 엄청 강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향 호불호 안 갈리고 선물을 했을 때 되게 무난하게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 차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방 문고리나 약간 옷장 안에 옷 사이에 이렇게 떠놓기도 하는데 지금 얘도 쓴지한두 달? 세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은은하게 향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게 좁은 공간, 차안 이런 데도 넣어두면 정말 은은하게 향이 진짜 진짜 잘 퍼져가지고 되게 부담없이 센스 있는 가벼운 선물 하실 때 예,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만 원대로 넘어가 볼 건데 요즘 카톡에서 핸드크림 선물도 진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핸드크림은 요즘 되게 되게 비싼 것들은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는 핸드크림 선물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엄청 비싼 거 받으면 은 내가 이제 나중에 줄 때도 그 가격대를 줘야 될것 같고 솔직히 내돈 주고는 그 가격대에 핸드크림을 안살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웠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만 원대에 적당히 센스 있고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핸드크림 선물을 하고 싶다면 요 슬미 제품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패키지도 약간 달걀 모양으로 되게 센스 있고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게 브랜드가 조금 신기한 게 한국 여성들은 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 가지 향 전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긴 한데 되게 포근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향은 이렇게 총세 개가 있는데 요 솔솔서울은 약간 소나무? 흑내음이 나는 자연의 향? 느낌이고요. 요 소우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소우드는 그런 우드향에서 청량함이 조금 더해진 되게 되게 상쾌하고 깔끔한 그런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쏘던 요 향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뭔가 이름 그대로 되게 약간 물기 가득한 새벽 냄새? 이런 게 나고 우디향인데 되게 날카롭지 않고 포근한 그런 우디향이어가지고 끈적임도 안 남고 잔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선물하기에 가격대도 부담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토코보선 크림 얘도 만 원대인데 토크 보호 선크림은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정말 가볍고 묽고 흡수도 잘 되고 끈적임도 없는 그런 선크림이어가지고 주변 친구들 특히 남자인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을 때 이거 뭐냐고 이거 그냥 로션 아니냐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선크림인데 진짜 수분 크림처럼 엄청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하고 이래가지고 남자분들 아니라 메이크업 하시는 여자분들도 파데 전에 이렇게 올려주면 베이스가 굉장히 잘 먹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일단 선물하기에 가격대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이제 5월이고 6월이고 이러면 선크림 점점 바를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실용적으로 선물할 때 되게 좋은 그런 느낌? 이게 이렇게 크림 타입도 있고 이렇게 스틱 타입도 있어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제형에 맞게 선물해 주기에도 되게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고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기획세트가 패키징 돼가지고 이렇게 샘플 키트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 그런 느낌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만원대로 넘어가가지고 향수 제품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솔직히 향수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거나 선물하기에도 되게 부담이 가고 근데 정말 딱 적당한 가격대에 정말 누구에게 선물을 해줘도 호불호가 별로 안 갈렸던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먼저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추천을 했던 이 에이딕트 솔리드 퍼퓸 저 이거 모든 향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쓰게 된게이 103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했을 때도 이 103은 정말 호불호 절대 안 갈리고 애들이 써보자마자 어? 이 냄새 진짜 뭐야? 너무 좋다 그냥 엄청 좋은 살 냄새 같아 했던 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약간 엄청 이 향이 좀 강한 게 아니라 어느 향에도 베이스로 깔기 되게 좋은 그런 살냄새여가지고 저는 이거 항상 향수 바르기 전에 이만큼 짜가지고 이렇게 목 쪽에 한번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향수를 레이어링해도 그 향수 냄새가 굉장히 약간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면 사람들이 정말 저 향수 뿌린지 모르고 그냥 되게 좋은 샴푸 냄새? 어 너는 살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몇번 몇 번씩 몇 번씩 재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친구들한테 선물했을 때도 되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가격대가 한몇천원 올라가면 이제 뿌리는 향수도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이 애프터블로우의 오드 퍼퓸 자스민 머스크라는 향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우디 향을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스민 머스크 향도 되게 독특하고 진짜 좋거든요. 저는 원래도 이거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프터블로우가 이렇게 패키지가 완전 더 세련되게 리뉴얼이 싹 돼가지고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일단 여러분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떤 향이냐면은 엄청 엄청 엄청 고급 온천에 들어간 것 같은 되게 포근하고 약간 우아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이유가 보통 자스민 향을 생각하면은 엄청 막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정말 자스민이 가득한 그런 정원 안에 약간 내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은은한 자스민 향이고 이 머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마무리가 엄청 포근하고 잔향이 진짜 오래가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자분들한테 선물하기에 가격대도 부담이 없고 손도 되게 무난무난하고 반응이 되게 좋았던 제품이라서 센스있는 선물 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의 조합도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3만원대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 진짜 진짜 효과 좋고 특히나 약간 조금 나이대 있으신 분들한테 선물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 있거든요. 바로 이 VT 코스메틱 리들샷 100인데요. 약간 어른들이나 3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선물할 때는 고기능성 이런 거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격대가 되게 부담이 되고 어떤 걸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 3만원 초반대 가격인데 정말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약간 바르면 스킨케어 흡수력을 되게 이렇게 높여주는 부스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이 모공보다 되게 얇은 미세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속에 이렇게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위에 올린 에센스들의 흡수량을 이렇게 더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스킨케어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뷰티 디바이스나 엄청 가격대가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딱 3만 원대 스킨케어 제품으로 약간 화장품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 흡수가 왜 이렇게 잘 돼?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가지고 좀 되게 생생내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또 지금 카카오메이커스에서 되게 할인된 가격에 이제 정품 시카크림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정에달해 선물을 하실 분들은 프로모션에 맞춰가지고 선물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만원대로 올라와가지고 어, 조금 좋은 선물 해주고 싶다 10만원대까지는 돈이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센스있는 선물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요 세이모 온도 가방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많이 매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제가 집에 세이모 온도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왜 많냐면은 가격대가 일단 되게 저렴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이런 디자인이 되게 감각적이고 흔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얘가 쪼깐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 수납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쩍쩍쩍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맸을 때도 이 스트랩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옷에 걸쳐도 되게 되게 잘 어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세이머온도 치면은 되게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20대, 30대 여자분들한테 정말 무난무난하게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한1 0 10만원 초반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가방 선물 되게 좀 부담스럽고 잘안 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메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다 너무 예쁘다 귀엽다 칭찬을 많이 받았던 가방이라서 가방 선물 하실 거면 무난무난하게 이 제품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가격대가 있는 요 뷰티 디바이스 LG 프라일인데요이렇게 여시면은 이 본품이랑 충전기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색깔도 이렇게 완전 예쁘고 디자인도 귀여워가지고 진짜 선물하기 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고 얘가 이렇게 초음파 기술로 이렇게 딥 클렌징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클렌징 되는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엄청 엄청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돼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클렌징을 할때 자극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렌징 강도도 내가 원하는 강도에 맞춰가지고 4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약간 피부관리는 어떤 스킨케어 제품을 잘 먹이느냐도 중요하지만 클렌징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렌징 꼼꼼하게 못하시는 분들, 피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딥클렌징으로 정말 깔끔하게 노폐물이랑 이런 거싹정리해 해주신 다음에 스킨케어 올리면은 그 스킨케어의 장점이 훨씬 훨씬 잘 흡수가 되고 피부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좀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 요런 분들한테 선물하면 정말 정말 센스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돈 주고 사기 뭔가 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정말 정말 기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선물이라서 얘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5월 맞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뭐 실제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나 선물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로부터 받은 제품들 중에서 정말 괜찮다, 선물하기로 되게 센스 있다, 할 만한 제품들로만 이렇게 모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5월에 이제 가족들, 지인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